바꿔주면 되잖아. if h 헤드나 핑 n 문에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여기 일단 시제를 여기 여기서 시제 찾아야지. 코드 에피 pp 나왔으니까. 59% 앱은 pp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체크한 다음에 if 조건절 쓰면 되잖아. 이렇게.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라고요. 네가 네가 약간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죠? 렇 이때 쓸수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. 해도 pp 써야 되는데 pp는 뭘 쓸까? pay 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면 과거분사를 써주면 pay attention to 뭐뭐뭐 이렇게 쓸수 있잖아. 네가 좀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그대로 수면되는데이 더어리를 뭐 attention 그냥 뭘 만들어줘? 동사를 만들어준 거 아니야. 네가 만약에 약간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넣어주면 되죠? 너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. 그런 재난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. 그지 않아? 진짜 완성되잖아. 이거야, 이거. 핵심. 음, 응, 그러니까 그걸 살려주수있네 이걸 보고, 이게 이제 응용이 필요하잖아 a t t e 하면 pay attention to, attend to. 이런 식이죠. 어텐 t e n 로 써도 상관없어요. 그래도어텐디 e n d 이런 식으로. 이게 a t t e n d 도 상관없어. 어, l i t t l 를 뒤에 부사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. 뭐, 응? 어, 그래도 똑같이 바뀌겠네. 괜찮아요? 왜냐면, pay a t t e n t i o 이 바로 뭐야한달없 쓰면, attended, attend a 응? t 자, 그다